안녕하세요. 저는 국민대학교 의상생과의 입학선정우수상으로게한 19학번 이은지라고 합니다. 저는 고3때 국탐기준 67%에서 수능 이제 재수 때 베리타스를 다니고 나서 국탐기준 93%까지 맞게 되었습니다. 학원의 인터넷에서 제일 빡센 데 찾다가 베리타스를 규정이 엄격하다고 해서 바로 그렇게 됐어요. 제가 좀 공부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가지고 좀 저를 잡아줄 사람이 많이 필요해서 그래서 좀 엄격하고 제가 또 노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런 걸좀 잡아줄 수 있는 데가 필요했기 때문에 바로 베리타스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공부하려니까 잠이 너무 와서 그게 너무 힘들었고 또말 못하는 게 제일 힘들었는데 사실 그게 제일 많이 도움됐던 것 같아요 대화 금지 규정이 제일 많이 도움이 되었던 이유는 친구들이랑 친구가 일단 안 생기게 되니까 그런 신경 쓸 부분도 없어지고 오로지 공부에만 오늘 하루 할 거에만 집중하게 돼서 그게 제일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사실 수가 없었어 반편선고사가 진짜 되게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데 사실 그런 거에 너무 스트레스 받기보다 거기서 부족한 점을 찾아서 보완하는 게더 좋은 방법인 것 같고 사실 수능 때도 반편선고사 보는 느낌이 나서 실질적으로 반편선고사가 제일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6월 모의고사랑 9월 모의고사를 제가 공부하는 거에 너무 안 나와서 너무 미묘하게 올라서 되게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쌤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끝까지 그냥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믿고 수능은 아직 보지 않은 거니까 그냥 끝까지 수능 생각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할수 있는 걸 찾았던 것 같아요 보완할 점을 찾고 다시 또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그냥 무조건 학원에서 시키는 대로 수업도 정말 한 말씀 다 놓치지 않고 필기하려고 했고, 또내공이랑 주간과제랑 반 편성고사도 보답풀이를 조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학원에서 시키는 것만 제대로 하면 성적은 당연히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에는, 어제보다 더 열심히 살자였고 또 내가 제일 먼저 도착해서 내가 자습시간 우리만에서 제일 많이 하겠다가 제 다짐이었고 저녁 갈 때는 오히려 아 오늘 하루 되게 수고했다 이렇게 만족하기보다는 오늘 좀아이 시간을 좀더 쪼개 었으면더 잘했을 텐데 이런 생각하면서 만족하지 않고 계속 보완할 점을 하루하루 계속 찾았던 것 같아요 너무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저 같은 사람도 다 됐으니까 진짜 그냥 자신을 믿고 자기가 가고 싶은 데를 먼저 정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냥 자신을 믿고 그냥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남들보다 더 잘하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자기가 할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면 언젠가 좋은 결과가 꼭 있을 거예요 화이